오늘은 숫자, 숫자인연법에, 숫자인연법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는 발액을 한다. 자, 우리는 어떻게 숫자인연법을 우리는 풀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 풀어가는 과정을. 자, 풀어가는 과정을 쭉 보게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처음에 누가 이랬지, 그지? 누가는 똑같아. 이런 사람이 이 이르, 여기서는 는 것은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은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인연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사주 그 뭐고 사주 그 뭐고 운세 감정법에서 푸는 거하고 술이 사주에서 푸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지. 이런 운명을 가진 사람이 그렇다. 응? 자 이런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 딱 보게 되면 앞으로 이런 길을 가고 있다 자 이런 길을 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내 인연 따라 내 인생을 갖다가 타고난 운명대로 인연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거다 네. 이해 되죠? 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나중에 우리는 구로 푸는 거야 이것은 나중에 우리는 어떻게? 인연수에서 우리는 대왕으로 푸는 거야 대왕. 육이 아니라 대왕으로 푸는 거야 대왕. 음. 네. 대왕의 인연따라 이런 공덕따라 이런온 거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어, 이런 이런 길을 가게 되는 거야 이? 이런 길을 가게, 이거 구담이야 그치? 이런 길을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이런 애견으로 인해서 애견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어변이다, 사다. 응? 음? 어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이 끼어 있는 사람, 내 살을 가지고 있든지 다른 사람하고 합치갖고 살이 되든지 상대방의 살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어려움은 난간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요런 인연들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지? 요런 인연들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겠나? 인연 따라 왔지요. 인연 따라 왔지. 그래서 우리는 인연의 끈으로, 인연의 끈으로 인해서 이것이 우리는 오잖아. 인연은 음. 꺼니.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자,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어떻게, 나는 요런 어변들이, 애견들이 나타나갖고, 어떻게, 요 길로 가려고 하는데 막았어갖고, 못 가게갖고, 이 길로 보내보는 거야. 이. 요 길로 가게 된 것은, 어떻게? 이 인연의 끈이라는 것이다. 그지 자, 어변과 인연의 끈으로 인해서 일로 가버린다, 이 말이야. 일로 가다 보게 되면 길이 아니니까 어떻게 우리가 몰고 오는 거야, 이. 우리가 저 중국 무협지에 보게 되게 되면, 막, 은 삼국지에 보게 되게 되면 골짜기로 막 몰아갖고 간다, 이 말이야. 가갖고 어떻게? 이게 하사갖고사프잖아 맞으면 어떻게? 맞으면 죽을 것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우리가 탈출을 알겠고그제 맞나? 맞지요. 맞나요? 그렇지. 자 이렇게 인연을 끈을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인연의 끈으로 가다가 우리는 화살을 맞게 되는 거야. 칠살을 맞게 되는 거야. 여기서는 우리는 인연의 끈이니까 이거는 작용보다는 우리는 합치 갖고 이런 인연의 끈이돼이 말이야 그런데 여기 가지고 있는 화살 갖고 맞는 거야 맞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칠이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지 인생의 인연의 끈으로 해서 내가 이 길을 가지 못하고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팔애군 이라는 것이다 애군이 몰고 오는 거야 가지 애군. 자, 하사를 맞으면 나는 어떻게 이런 애운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애운에 갖고 허우적거리다가 어떻게 우리는 기인을 만나게 되는 거야. 기인을 만나면 살아날 것이고 기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나는 죽을 거지. 그러면 이 인연들은 이런 유형으로, 그러면 한번 보자. 우리는 남자가 여자가 되든지, 그거는 빼고, 그지 그러면 3, 5, 6은 이런 사람이다, 대왕. 6, 7, 8, 9다 했지? 6은, 6은, 6은 6으로 나눠야 돼. 6은, 6은 우리는 4 플러스 4라 했잖아. 아, 4 플러스 어, 4라 했잖아. 그죠 이것이 인형 도경이라는 것이다. 이게 인형 예, 가는이 길로, 응? 이것을 우리는 가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인훈도경이 되는 것이고, 이게 우리는 7살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애군이 돌아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인행살경이다. 응? 이것을 푸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저거는 이양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인행살경을 푸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업장에 걸려가고 힘들으니까 업장을 풀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행사를 한다면, 육경의 그 부산에서 행사를 한다면, 처음에는 우리는 자기 조상풀이를 하는 거야. 음, 조상인데 이제 밥해주고 좀잘 봐달라고 하는 거야. 못간 사람이 있으면. 그치? 내 이런 사람인데, 그 다음에 우리는 진행이 되게 되게 되면, 내가 타고난 인생을 가는데 이 업장을 풀어내야 되는 거야. 업장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살풀이를 하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앞으로 만난 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는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응? 화살 맞으면 화살을 맞으면 이래되 뿌리잖아. 화살을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는 거야. 잉? 그래서 저것을 연속해서 푸는 거야. 아, 전부 다 밤에 하는 거지. 얘는 귀신과 연기, 인연은 전부 다 귀신과 연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밤에 하는 거지. 낮에 벌금 대 낮에 뭐 한단 말이고. 이게. 그래서, 죄라는 것은, 낮에 하는 죄가 없다, 이 말이야. 낮에 그건 붉은데, 낮에 뭐하나, 그거는 인사. 제사는 밤에 지내나, 낮에 지내나. 밤에요. 차례는 낮에 지내나, 밤에 지내나. 낮에는 아침에 그렇게 낮에, 차례는 저, 귀신이 오는 게 아니다, 이말이요 우리끼리 하는 거고. 낮에 지내는 차례는 우리끼리 하는 것이고. 귀신이 하고 밥 주는 게 아니잖아. 우리끼리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인사하고 우리끼리 모여갖고 밥먹고 하는 것이 차례고 재산은 우린 기자서 밤에 지내잖아. 그러면 재하면 밤에 하는 것이고 우리 낮에 하는 거는 우리끼리 어떻게 모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하는 응사응사하는 그 그것밖에 없지. 그러면 명절 때 박사님 차례상이래 체리 놓고 하면은 귀신 아무도 안 오는데. 차례상님 거기 귀신은 어쩌나 붉은 대낮에. 아니 그 대신 거기에 보면은 위패 적고 다 한다 아닙니까 그게 위패가 필요가 없는 거야 명절 차례는 아니, 위패. 위패가 안 하지 명절에 무슨 위패를 하노 아니 위패가 아니라 그거 뭡니까? 이렇게 지금 지방+ 하죠. 지방 아 지방이나 뭐 그거 귀신 위패나 뭐 똑같이 제사 때만 제사. 그 명절 때는 뭐 명절 때는 누구 한다며제 저사도 아닌데 위패또 갖다 놔놓고 저사치 되나. 명절때는 그냥 인사야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추석 때는 감사의 마음으로 농사를 잘 짓어 하는 것이고 새해 때는 어떻게 올한해좀잘봐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것은 제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 명절에 우리 하는 행사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조상풀이를 하든, 업장풀이를 하든, 살풀이를 하든, 이거는 우리는 귀신과 직접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전음부터 밤에 하는 거야. 쟤는 무조건 밤에 하는 거야. 낮에 하는 쟤는 그건 아니 돼. 이 말이야. 낮는 무슨 쟤를 한다, 이 말이고. 그리고 차례상에 무슨 위패를 죽냐. 그거 웃기는 게지. 원래는 차례상에 위패 죽, 위패 오지도 않는데 무슨 위패를 죽냐. 명제를 그만이 지내도 그걸 자세히 안 봤네? 안석 그렇게 우리는 이거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이거 하는 사람도 그렇고, 전부 다 허우적거린 거야. 지금 하마도, 누구보다 나 법, 어, 국회의 법은 마찬가지다. 법이 뭐 진짜 좋은 것이 나쁜 것이지 구별도 안 해. 그냥 뭐 우리는 무조건 싫다, 저거는 무조건 싫다 하는 거야. 그냥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하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우리 공부 가르치는 것도 뭐 학교 선생님이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막 이랬고, 저럴 때 보는 거야. 이게아니되는 거지. 이런 논리는 우리가 정말로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다 이게 큰일이래 말이야 맞고 확실하게 어떻게 하고 그에 대한 우리는 대응책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 맞는 것이지 뭐 귀신도 오지도 않은 차례를 갖다가 뭐저사실 한다고 고 지방 쓰고 난리 구슬 지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차례때는 우리 인사하잖아 큰절 사람인데 인사하지 그 할배인데 인사하나 안 하잖아 우리 제사 때그 어른들이 그 인사 받는 거 봤나? 제사날그 할아버지가 어, 할아버지 자식그 할아버지 기신하고 잘놀다가서 그럼 갑부라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제사 때는 어른들이 절대 그거 안 받는다 이 말이야 인사를 큰절을 안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차례는 차례일 뿐이지. 그거는 우리끼리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정말로 잘못 가르친 거야. 그리고 쟤는 절대로 낮에 하는 게아니 되면 누가, 벌금 대낮에. 사람일 때는 우리 행사를 낮에 하잖아. 우리 잔치하게 되면 결혼식 하게 되면 전부 다 낮에 하지. 밤에 하는 거 그거 웃기는 거아니가그제 귀신 자를들는데 밤에 뭔지 그 신혼부부들 그 잔치하노. 그건 아니고. 신혼부부, 이제 사람이 하는 거는 낮에 하는 것이고. 귀신 하는 것은 밤에 하는 거야. 그리고 차, 차, 차례하는데 그 뭐고 지방선대에 잡고 위패선대에 잡고 이러면 곤란하고 이? 위패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있야 위패를 쓸거 아니야 없는데 뭘 쓰나?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조상님 천도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모르는데 뭘 쓰고 앉았나? 그 온갖 거그 다섯 개가 제대로 뭐 누가 그거 아는 사람이 또 어디있노? 그제 차려는차려는 인사, 인사일 뿐이고,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처음에는 이 조상풀이를 하는 이유는, 전부 다 천도가 다돼 가뿐면, 우리 지금 조상풀이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없는데 뭘 조상풀이 하나. 그런데 간혹 우리가 인간이 잘 모르기 때문에, 남아있는 조상도 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조상풀이 하는 거야. 그런데 조상풀이 한다고, 뭐, 모든 조상들이 다 따라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웃긴 소리안 갔다 하더라도, 인연이 되는 자식인데만 가는 거야. 내하고 인연이 없으면 아무도 자, 예를 들어 보자. 엄마, 아버지가, 그, 뭐, 큰아들을 억수로 미부했다. 예? 그런데 자는 아들이 좋았다고 가정하면, 그러면 자는 한들 손이 많이 가겠지. 그럼 귀신도 마찬가지라. 그럼 큰아들이 제일 지내면 안 간다, 이 말이야, 저 엄마는. 자는 아들이 지내면 가는 거지. 근데 뭐, 제만한다 하면 온갖 귀신들이 다 오는 거 웃기는 소리야 돼. 그거 뭐, 그거 완전히 그거 뭐고, 우리 사기치는 거야, 그거는. 천도된 사람은 못 얻어 못올 것이고, 그치? 그리고 인연이 되는 자식인데만 이제, 생각 해봐. 내가, 내가 그, 뭐, 아들이 억수로 믿고 딸이 이쁘다고 하게 되면 딸이 오락하면 엄마가 잘 가겠지? 그럼 아들이 미워 죽겠는데 오락한다고 가겠나? 안 가겠지? 아, 인생살이나그뭐 귀신살이나 똑같은 거지 다를바 하나도 없다 이 말이야 맞죠? 아 틀리면 이직 해야돼 그래서 명절 때는 그거 그 치는 그, 그 뭐고 그 위패 서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위패는 무슨 위패고 그거 그리고 이 업장 풀이는 뭐가 내 인생에서 타고난 거 운명적으로 타고난 거라 해야 돼그죠 이거는 낙거를 푸는 거야 업장은 그치? 업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죄를 한다면 목적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업장은 내가 타고난 것에, 에이? 오류라든지 잘못으로 어려운 거, 이것을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 업장풀이 하는 것이고, 이 살풀이는 어떻게, 이거는 내것가 아니야. 인연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거다. 그치? 모든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내가 이칼 맞는 것을 어떻게,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이것을 미리 풀어보는 거야. 에이? 맞기 전에, 누구 말때나저 사람이, 어떻게, 해? 내가 돈을 빌렸다고 하네, 보자. 돈 빌렸으면 저 사람이 오븐에 오가지고, 내, 막, 어? 주먹질을 하면 내가 돈안 준다고 주먹질을 할 것이라고 딱 하게 되면, 미리 가갖고, 어떻게, 해? 어? 돈 줘보고 합이다 잘해보고 나면, 오갖고, 내 패겠나? 안 패겠지. <웃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살풀이 이것거 앞으로 이런 일을 사업을 진기하든지 살아가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이여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것을 미리 사전에 어떻게 해? 이게 해결을 다 해보는 거야? 이?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해결하는 노력이 돼 말이야. 이건 보이지 않는 인연들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렇게 미리 가서 우리 약속 보는 거야. 이? 그래야 안온 거냐? 내가 그게 한데.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이런 운명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런 길을 간다는 것이다. 그제? 이것이 바로 우리 인원 도경에 이런 것이 딱 나와 있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이것을 쫙보면 이, 니는 이런 길을 가면 좋겠다.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가는 길에는 네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병과 인연끈에 의해서 니인데 화살을 쏠 이런 인연들이 있다. 이 말이야. 이를 괴롭힐 인연들이 있다. 이런 괴롭힐 인연들이 나타나게 되면 이사람이데 니가 고역을 이런 인연들인데 고역을 당하게 되면 니는 이런 애군이 몰려온다는 거다 이것을 우리는 사전에 막는 것이 인행 설경이야 그러면 이, 이것만 막았다 치고 저, 저,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저런 길을 가야 된다 이? 이런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들어고 산골로 산골로 가다가 이 돌아올 차가 돌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 돌 수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까? 바꾸 또 해야지요? 바꾸가 안 되니까 문제지. 바꾸 또 한번 처박해야지요. 그럼 어디 가도 못 하잖아. 그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구제해 주는 것이 우리는 바로 기인이라는 기다. 어디 <웃음> 포크레인 기사가 와고 차를 딱들어가고 뒤로 딱 돌려주든지. 그렇죠 나를 잘지고 가서 이런 거 하는지, 이렇게 해야만이 지가 돌아오지. 이것이 바로 기인이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기인. 오케이? 네. 그래야 우리는 이제 나는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가가지고 이런 애군을 풀고 이런 기인을 만나게 되게 되면 나는 어떻게 이런 길을 쉽게 목적을 해서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있기는 앞에 확 막히고 면 어떻게 되겠노 가도 오도 못하잖아 요새 가도 오도 못하는 사람은 많지. 누그말 따라 등달아 갖고 뭐 아파트 뭐오른데 샀다가 그제 이오른데에 사갖고 또 막차 타고 가가지고 빛을 차듯 해놓으니까 평생 동안 빚 갚는 거야 그럼 밥도 못 먹고 굶어 가면서 빚만 갚다가 어떻게. 나중에 그 집, 집이 지 집이 되나 안 되지. 누구 말 때는 기업체 어, 한대 사자. 장사 열심히 한대 사자. 누구는 장사하다가 어떻게 해? 아 앞으로는 남고 어? 뒤로는 미친다는 소리 들어봤자. 그치? 앞으로는 남고 뒤로 미친다 하게 되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노? 그럼 망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는 거야. 나야 되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숫자인연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만 실질적으로는 어쩌면 더 중요할 거야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런 육기계가 처음 출발하는 이 출발한 가족이니까 이것을 없애고 가는 거야 보면 어떤 사람은 오갖고 또 시비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어,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방 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것은 사람이 해방 안 놓아도 이렇게 막 해방 놓는다 이 말이야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숫자인연법의 이 천무경이 이 하는 신비한 이 이론과 이이 신비한 비법이되는 거다 알겠죠? 그 음. 표가 지금 요게 지금 우리 여덟표 요거 아 그거 아예 그거 아니, 그거는 요것만 요요 여기다 요거, 요거. 아, 그것만 지금 배울까? 오늘 이것만 배울거야 다른걸 다 배웠잖아 여기서 요거하고 요것만 배우면 되잖아 예, 예. 그치? 요거하고 예. 요것만 배우면 되는거야 지금 그러면 숫자인념법이다 끝나는거야 그래서 오늘 이거 배울거잖아 예. 그럼 이걸 하려면 이거 흘러가는 흐름을 모르고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예. 지금 하는거야 예. 그러면 조금 꺼졌다